안녕하세요 오늘은 맛있는 오리 주물럭 오리불고기 만들어 볼거예요 아주 맛있으니까 맛있게 만들어 드셔 보세요 요거는 제꺼 또한 쌈은 우리 구독자님들 거예요 오리불고기 만들어 볼까요 시장에서 오리 한 마리를 사왔어요 이거 할머니들이 포를 떠 주시는데 마음에 안 들게 포를 뜨셔 가지고 제가 그냥 썬다고 그래서 그냥 살만 발라서 갖고 왔거든요 요거 썰어 가지고 맛있게 양념을 하면 되는데 이거 중요한 게 오리가 여자분들한테 참 좋아요 그래서 음 되도록이면 여자분들 많이 드세요 음, 몸에 좋거든요 이제 기름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 기름은 나쁜 기름 아니니까 많이 드셔 주셔도 괜찮아요 어, 할머니께서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이게 그냥 포를 떠 가지고 갖고 왔는데 이 포를 그냥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썰으시면 되거든요 어떤 공식이 없어요 <웃음> 이렇게 썰으시면 되는데 썰을 때 이제 껍질을 바닥으로 해서 썰으시는게 잘 썰려요 미끌리지 않고 요렇게 썰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고기가 익으면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조금 사이즈를 조금 크게 썰으셔도 무관하다는 거그 대신 한입에 딱딱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이즈로 썰으시면 되겠죠 오리고기 다 썰었어요 잘 썰어졌죠 자 이제 양념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리고기 주물럭에 들어가는 그 재료가 거의 양파가 줄을 이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인 맛을 어 살리셔서 적은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시는 걸 제가 권장을 하거든요 근데 양파가 좀 많이 들어가요 근데 많이 들어가야 어 식감도 뭐 씹히는 식감도 괜찮고 굳이 이렇게 많은 설탕을 안 넣어도 단맛도 낼수 있고 가장 기본적인 재료만 넣어가지고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맛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시피 기억해 두셨다가 맛있게 담아, 담아? 맛있게 만들어 드시면 될것 같아요. 양파는 이렇게 잘게 썰어서 갈아줄 거예요. 갈아서 넣어야 맛이 더 좋아집니다. 오리고기에다가 이제 양념을 해주시는데요. 양파 갈은 거 넣으시고 된장 넣으시고 고춧가루, 설탕, 물엿, 뭐 기타 등등 재료 레시피 있는 대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손으로 주물주물주물주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오리불고기 만들어 드시는 분들 어, 내가 만들었지만 참 맛있다 라고 하면서 드실 거예요. 제 레시피 꼭! 써보세요. 저는 이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 왜, 그, 달궈진 팬에 처음에 고기 올렸을 때, 치익 하면서 익어가는 소리 있잖아요. 어, 저는 이 소리 되게 좋더라고요 오리고기는 굳이 많이 익히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고기 종류니까 익힐 만큼은 익혀야 되는데 많이 익히다 보면 오리고기는 좀 질겨진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적당히 익혀서 드시는 게 괜찮고요. 여기서 나오는 그 양념 요거 있잖아요. 요거 버리지 마시고 요거에다가 밥을 볶아도 참 맛있어요. 볶음밥이 오, 이 양념하고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여기다 신김치 조금 넣고 드시면 맛있어요. 내가 만들었지만 어참 맛있네 하면서 드실 수 있는 레시피예요. 오리탕 만들어 볼게요. 오리는 뼈를 어, 깨끗하게 씻으셔서 거기에 이제 물을 자작하게 붓고서 다시마 한장 넣어주시고 그리고 된장 넣어주세요. 그리고 고춧가루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보글보글 끓입니다. 일단은 끓이면서 나오는 기름은 걷어내주시고요. 약간만 걷어내시면 돼요. 준비하신 야채 넣어주시고 끓여주시면 돼요. 간간히 기름 나오는 거 조금씩 더 걷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리탕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레시피니까 꼭 맛있게 만들어 드셔 보세요 오리 주물럭 하면 이 볶음밥 빠질 수 없거든요 신김치 조금씩 넣으시고 요거 볶아 드시면 되게 맛있어요 요렇게 쌈으로 도 드시고 맛있는 오리 주물럭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감사합니다